할 일이 또 많아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네?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가지 메일을 받았었는데 또 우리 한편이가 팬멤버 특히 여성 멤버를 좀 <웃음> 진짜 <웃음> 뽑자고 음. 어, 그렇게 정말 너무 원해가지고 항상 <웃음> 아니 근데 지금 네. 있는 여성 멤버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<웃음> 형님 생각 잘 하셨어요 <웃음> 실패는거 아... 아니에요. 싫다는. 미인 두분 이미 계셔서 가분하지만 더 음? 다다익선이라고 안는 체력이 아요너 이미 끝났어. <웃음> <웃음> 저글링 한번 당해본 적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죄송하게 됐습니다 <웃음> 인간 저글링 <웃음> 김동근 형님 응원 될게 감사합니다. 이더이공공 여기 크루에 들어 여기 루에 들어오고 3 개월이면 여자였던 것 되어 버리는데 <웃음> 크루에 들어오고 3 개월이면 여자였던 것 되어 버린데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이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아 되게 좀 간절하게 보내셔 가지고 그래 한번 테스트나 해봅시다 예 그래 가지고 음. 예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I'm, I'm happy. 근데 이거 맵이 좀 익숙한데 이거 무슨 맵이었죠? 이거 재판맵 아니에요? 동료들 간의 우정 다지기법 너무 따로 놀고 있다 발로란트가 아니면 만날 일이 아예 없다 <웃음> 우리 좀 다양한 게임을 하자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발로란트를 하고 있지 2 d 의 무분별한 공감 금지법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음 오호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법 제정맵이었구나. 연비 의상어 금지법. 너무나도 길을 쏘는 의상어를 자제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뜬금없이 혼자 미친 듯이 웃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. <웃음> 누가 더었냐아 개웃기네 이거. 멤버들 혐오하지 않기법. 빗소 레규. <웃음> 케빈 꼰대질 연비 이상할 때. 야 연비 이상할 때는 뭐야? 야너뭐 이상할 때가 있어. 이거 그러니까. 쓴 거래? 라미 씹덕 소리 할 때, 투디 쌉 소리 할 때. <웃음> 더 혼내줘 막 나보고 아프면 안된대 아프기 금지법이래 너좀 그만 너는 근데 아퍼 몸관리를 해야돼 그래. <웃음> 아니 자기 혼자 아픈걸 어떻게 아니 나는 관리하고 있어 나 운동하고 있다구 저안 아프겠지 관리했으면 안 아프겠지 특히 <웃음> 또 뽑았어요 아안 아프겠지 <웃음> 또검사 그래서 안아프지아이야저 <웃음> <웃음> 말투 좀 좋은 데나? 아 이거 또 베끼기 들어가야 되나 이거? 한팬이의 말투 베끼기 2 d 말투 베끼기 내 말투는 뭐야? 안 아플 거예요 <웃음> 아오 트렉스 보고 싶어요 <웃음> 하트 비트인가요? 저 <웃음> 뒤에 대가리가 뛰고 있는데? <웃음> 어, 무서워 머리만 날아다녀 아, 하여튼 오케이, 저 좋았대요. 관종 하트 비트 아주 그냥 한팬이가 그렇게 바라던 어. 여자 아, 멤버야? 나뭐 짝이라도 한 듯이 음. 짠게 아니라 네. <웃음> 너왜 진심이지 않을까? 도이 아, 뭐... <웃음>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기보다는 <웃음> 너가 노래 노래를 불렀지 <웃음> 그럼 제 목소리 좀 봐주시겠어요? 새 <웃음> 여성 멤버분 안녕하세요? <웃음> <오>!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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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진짜 이빨 한 여덟 개 없는 사람 같아. <웃음> 잘해. 진짜 겁나 샘나네너 이렇게 잘하냐? 아 잘한다. 아 잘한다. 너랑 음, 크리퍼 운그을 하실래요? <웃음> 한편 어디 가서 이빨 뽑았어? <웃음> 아저 남자친구 있다고 전해달래요. 아 그러면 안 뽑을게요. <웃음> <웃음> 아이 사람이 그러면 새 멤버였구나. 네, 저 사람으로 말할 것같으면 이제 저한테 메일을 진짜 많이 보냈어요. 거의 진짜 스팸 차단을 해야 되나 싶게 <웃음> 네, 보내셨고 되게 간절하게 이렇게 음... 네, 내용이 써져 있었고 그 다음에 한 팬님을 자기가 좀 예. 꼬실 수 있다. 오. 오, 오아오 근데 남자친구 있다며요. 그러니까요. 네, 방송이니까 어, 컨셉도 근데. 어. 오실려고 하시려면 화장이라도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, 지금 생각이 <웃음> <쌤 말이시만>. 신한 <웃음> 아니지, 저게 이제 네. 본 스킨 아니지, 저게... 아... 어... 어... 어. 에, 암튼, 뭐 일단 그러면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? 예, 공개를 한번... 한편이가... 그러면은 네. 기대되는 말투로 불러주세요. 네, 한편이가 얼굴을 네. 드러내주세요. 레이디라고 네. 해주세요. 아... <웃음> 얼굴을 드러내주세요, 레이디? <웃음> 오빠! <웃음> 오빠! <웃음> 언니 오빠들 잘 있었어용. 춘식이 왔죠염. 뿌. <웃음> 아 텐션 떨어져. <웃음> 아, <웃음> 아 근데 농담 아니고 요즘에 생각은 하고 있어 진짜로. 어떤거요 여자 멤버에 여자 대해서 어. 아 근데 아... 우리 좀 필요하긴 해 여자 멤버 없잖아 여 하나도 없니까 멤버가... 이게 어. 뭐 오빠. 그래, 여자 멤버 필요하긴 해 하나도 없잖아 <웃음> 그치, 어, 연비야? 연비야? 좋을 것 같아. <웃음> 와, 거 같아 는 있는 거아 근데 연비야. 저는 반대예요 지금까지 없어왔는데 <웃음> 갑자기... <웃음> 연비야, 연비야 여자 멤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사우나한번 갈까? 여 <웃음> 그럴까? <웃음> 아 코로나 땐데 못갔는지아 애들 데리고 사우나나 한번 가자 그냥 온천이나 한번 가자 어. 어 그러자 시원하게 어. 한번 어, 시원하게 한번 그냥 어아 네. 어. 근데 만약에 여자 멤버 뽑게 되면 음. 이번 여자 멤버는 제 기호에 따라 뽑을래요 걔는 근데 좀 큰일이다 걔는 수영장 같은 데 가면 혼자 들어가야 되잖아 아 <웃음> 불쌍하다 <웃음> 우리 다 같이 탈의 시도갈때 혼자 들어갈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아, 좀어렵겠네 어. 저기 죄송한데 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돼 <웃음> <웃음> 너가 <웃음> 없는 <웃음> 사이에 우리는 진정한 <웃음> 가족이 되었단다 <웃음> <웃음> 이좀 이, 이상한데 이거 <웃음>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시동무 돌아왔군 네, 시동무 돌아왔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할 때 그랬어요 그동안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 일단 시엔이가 직장도 있었고요 일단은 음, 직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말을 했었어 내가 뭐냐면 이게 돌아왔을 때 공항 같은 게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돌아오는 조건은 단 하나다 뭐였죠? 너의 관종력이 넘쳐나서 보저히 방송을 안하고 못 배길 때 <웃음> 참지 못하겠을 때만 돌아와라 어, 관종력이 너무 넘쳐나서 정말 못 참겠을 때만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제가 <웃음>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메일로 그게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,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점이 되게 좋기는 한게 저희가 플레임님 그 풀동부랑 또 합방이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조만간 네. 아,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을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죠? 그러니까 나 처음 알았다 아니, 나 사실 사실 CL이 복귀한다는 얘기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카톡방인데 카톡방에서 CL이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난 복귀도 어그지 알았어 이것도 아, 디코에서 뭐 네. 내일 모레 저거는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모르 만루. 새 멤버가 왔는데 이렇게 환영이 없나? 맞다! 어, 맞다! 우리 맞다! 새로운 맞다! 와 이게 넘어갔네. 한편에 이제 탈만 <웃음> <살만> 나겠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니 <너무 웃음> 그리고 이게. 한번 또 퇴직이 진짜 제대로 퇴직이 됐다가 돌아온 거거든요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동안 퇴직을 안 시키고 휴직으로 하고 있다가 시엔이가 이제 직장을 구할 때 겸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그때 퇴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네, 저 이제 진짜 신입이에요. 네, 진짜 신입이 되어버려서 한 팬이한테 이제 뭐 터세를 부를 수도 없고 이제는 방법이 아, 없어요. 네. <웃음> 어, 아, 한팬아 진짜 막둥이. 별로 마음에 안 들면은 계속 네. 갈고 알겠지? 아... 케빈 형이 했던 것처럼 알지, 알지. 아, 뭔지 아, 일단 알지. 말투는 단아가를 붙이자. <웃음> <이름부터>. <웃음> 알았다. <웃음> <웃음> 어, 나이나 뭐나 이제 막돌, 막돌. 이거 연비가 요즘에 좀 하거든요. 네, 막돌. 네, 저 없어요?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될까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리고 그동안 제가 좀 못하고 있었던 컨텐츠가 있었어요 약간 이과 컨텐츠들 아 어.. 이과 컨텐츠들 특히 요즘에 또 제가 눈독들이고 있는 모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엔이랑 같이 리뷰를 또 하도록 하겠고요 아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만 하하하하하하 <웃음> 미안합니다 그래 우리 맞다아이 맞다,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상태나 <웃음> 마녀관리 안 할래? 시연아, 어깨 쭈물르면서 들어 <웃음> 예, <형님. 웃음> 아 좋구만 근데 농담이 아니고 요즘에 제가 진짜 약간 여자 멤버 영입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요즘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일 명보다는 여덟 명이 약간 편차기도 좋고 그렇지 않나 음, 짝수 음, 그런 느낌도 음, 있고 그렇지.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자가 둘이니까 아 말을 잘못했네 여자가 어딨어형 자꾸 짜증나게 할래? <웃음> 그러니까 둘이나 뽑을 거예요? <웃음> 아, 근데 저 건이 하나 있어요. 예. 그러면은 그 동탄 주변으로 구해 주세요. 어? 너 무슨 택새를 부리려고 그러는 거야? <웃음> 아니야, 아니, 여기. 너 집에서 설거지 없어가지고. 시키려고 그러지. 빨래계. 개그 <웃음> 네, <그게> 빨래. 돼요? <웃음> 여자 멤버를 구하는 거지, 네 식모를 구하는 게 아니야. <웃음> 식모. 아니, 식모 아니고.